없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인선입니다. 어, 오늘은 낮에 이렇게 일을 하는 중에 광안동에 계신 이제 또 소장님 한 분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소장님 어, 이렇게 상가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어, 거기에 실제로는 어, 실질 현재 상황은 주거용으로 서고 계시다는 거죠. 공부상은 근린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상가를 가지고 어, 입주권을 원 플러스 원을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관리처분인가가 났고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이미 2년 이상 주거용으로 거주를 하셨고 지금도 거주를 하고 계신 그런 이제 입주권을 매도할 경우에 이게 도대체 소장님 양도세가 어떻게 됩니까? 어, 실질 양도세는 실질 그 이렇게 현황상 그 과세라고 하면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걸 제대로 입장을 했을 때 어, 아직 동호수 추첨은 안 했고 온 플러스 원 신청해서 배정은 받아 놓은 상태인 경우에 양도세가 그냥 1주택인 상태로 보고 비과세로 봅니까? 아니면 이거를 뭐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라 하지만 이걸 그냥 걸린 상가를 보유한 걸로 보고 둘다 과세가 됩니까? 아니면 주택으로 실질 인정을 받고 나서 동호수 추첨은 안 했지만 이미 배정을 원 플러스 원을 받았을 그런 경우니까 하나는 안분해서 세금을 내고 뭐 하나는 비과세가 됩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막 상담 중에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순간 어소행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웃음> 그리고 전화를 끊었었어요. 처음에 이제 바빴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어, 그리고 또 제가 뭐 함부로 대답을 또 드리면 안 되니까 어, 세무에 대해서 굉장히 또잘 알고 계시는 또 재개발 전문 또 세무 교수님한테 어, 카톡으로 질의도 하고 어, 그래서 답변도 받았고. 그리고 또 저녁에는 제 유튜브가 10월 31일자로 구독이, 구독자분이 1000명을 돌파를 했거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이, 어, 11월 25일이네요. 그러니까 1000명 돌파한 지가 25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근데 벌써 구독이 1770분 정도가 구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명 되는데 6개월이 걸렸는데, 1,000명 되고 나서부터 770분이 더 증가하는데는 25일이 걸린 상황인 거예요. 한 1,2주, 1주 정도 더 지나면 2,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또제 상황을 잘 알고 계신 또 유튜버도 같이 하면서 가까이 지내는 소장님 몇 분이 아 소장님 축하 저녁을 한턱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 광고가 붙어가지고. 유튜브에서 달러로 106불을 망가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한턱 속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또 같이 간그또 김모모 소장님께서 이미 계산을 또 해버리신 거예요 그 덕분에 제가 천명 돌파 기념으로 한턱을 얻어먹고 온 셈이 되어버렸어요 다음에 또 제가 한번더 맛있는 걸 대접해야 될 그런 빛이 남아있고요. 어, 그것도 이야기하면서 이 세금을 오늘 여차저차 이런 질문들을 받았는데 다뭐 이렇게 쟁쟁하신 소양님들이라서 어, 여차저차 이렇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 또 질문을 드려서 같이 또 공통의 답을 구해도 놓고 어, 그렇게 온 결론이 음, 주거용으로 이제 실질 주택으로 산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1주택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공부상은 권린이지만 증명을 잘 하셔야 되겠죠. 주구용으로 쓰고 있다는 걸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으로 이미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셨고 그리고 뭐 이제 입주권 상태로 지금 파는 경우니까 동호수 추첨을 했든 안 했든 그거랑은 상관없이 1 플러스 1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다 하면 그거는 안분해서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원 플러스 원을 안 받고 그냥 입주권 상태로 바뀌어 있고 그거 하나만 있는 상태라고 하면 요건 비과세가 되겠죠. 근데 이건 비과세가 아니에요. 원 플러스 원이라서 하나는 안 분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순간 전화로 이렇게 확 받으면 금방 바로 답을 드리다가도 혹 내가 혹시 틀리면 어떡하지? 어 그런 책임감도 따르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어, 검정도 하고 이렇게 내린 결론이 방금 그 답이에요 음, 상가건물인데 주택용으로 현재 서고 있다 2년 이상 거주용으로 섰다 어, 그런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원 플러스 원을 가지고 있는데 매도를 하신다 동호수 추첨 했든 안 했든 하나는 안분해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 상가를 갖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어, 상가로 현재 공부상 그게 상가였잖아요 근데 그게 어, 주거용으로 증명을 못 해내고 만약에 상가로만 갖고 계셨다 근데 그게 원 플러스 원 입주권이 바뀌었다 그럼 세금 어떻게 될까요? 입주권은 비과세가 없습니다 그죠? 1주택자가 아까처럼 이렇게 그 세금 혜택을 이제 볼 경우에 어떤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하다 보니 어, 상가를 가지고 입주권이 되었을 때는 어.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일그 고시일을 기준으로 그날 이후로부터는 이게 입주권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 입주권은 그 비과세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럴 때는 둘다 과세가 되겠죠. 일반세율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더 요약을 해보면 내가 처음부터 그냥 일주택이었는데 입주권 하나만 받았다. 근데 2년 이상 관리처분 전에 주거용으로 썼고 보유했고 다른 집이 없다. 그거는 비과세. 근데 이제 어, 주거용 이었는데 원 어, 플러스 원을 신청을 했고 지금 관리 처분이 났다 그런 상태인 경우에는 어 요거는 입주권 이니까 하나는 안분해서 과세 근데 상가를 가지고 있다가 입주권을 받았다 둘다 입주권이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둘다 과세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어 정말 제가 놀랍니다 유튜브에 어떤 그런 구독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그 속도를 보면서 아 이거는 정말로 그냥 정비례 의 그래프가 아니라 이차함수의 그래프구나 그런걸 느끼고요 그래서 정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또이 자료들을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 봤습니다 어제는 일요일날 뭐 양정 1구역에 이제 계약을 제가 토요일날은 문을 닫았었어요. 사무실을 학교 가느라고 초롱대장이 원래 원래 토요일날은 하루를 지켜주는 일일 실장인데 어 캄보디아 여행을 가는 바람에 문을 아예 닫았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직장인 분들은 어 그래서 계약서를 써야 될 일이 있어서 어 일요일날 이제 계약서를 썼고 뭐 나온 김에 사무실을 좀 정리를 하려고 뒤에 배경이 바뀌어가 있죠. 그동안 책상 위에 이렇게 책꽂이를 해놨다가 그거를 따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이렇게 제가 비켜드리면 별도로 하나를 이렇게 뺐어요. 언제든지 초롱부동산의 실장님을 모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옆에 상담 테이블이 너무 앞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도 가까이에 너무 또 다른 팀이 와가 앉아 계시면 굉장히 좀 곤란한 그런 상황들도 있어서 아예 구부를 해서 제 사무실, 제 자리 뒤쪽에 이렇게 또 사인용으로 앉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을 다시 또 만들었습니다. 어제 이 자리 정리하느라고 밤 12시에 퇴근을 했었어요. 이렇게 가끔씩은 자리에 좀 변화도 주면서 또 재밌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업무하는 중에 받았던 그런 세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유튜브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어, 무료거든요. 구독을 누르는 거는요. 초롱부동산의 이 유튜브를 가장 제가 힘이 나는 거는 어, 무료인 이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굉장히 사실은 힘이 나고요. 그보다 더 도움되고 힘이 나는 거는 초롱부동산 유튜브를 다른데 공유해서 조금 퍼날라 주시면 그걸 또 보시는 그분이 좋은 정보를 손 편하게 또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더 <웃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